방버방입니다. 옹용하세요. 방버방입니다. 음칫, 음칫, 방버방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에, 으 구독해! 멤버십 가입해! 소문 내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방버방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방법,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 여러분도 방버방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 골프장에 갔습니다. 골프장에 갔는데, 이 캐디 분들에게, 그 이제 제목은 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필드에서 시간을 주도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 주도적으로 플레이 시간을 쓸수 있는 방법인데 거기서 이제 티샷 딱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홀을 예상을 할게요. 오른쪽이 카트도로야. 그래서 이제 카트가 지금 앞에 서 있고 그 동반자들은 다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카트 쭉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딱 공을 쳤는데 오, 우 오, 나무 맞고 나와서 오로키로키 로키! 나무갖고 나왔어, 나무갖고 나왔어. 딱 갔더니 거리, 그 거리를 딱 봤더니 한 170m 나갔어. 하 그러면서 딱 봤더니 이제 파, 4잖아요 어... 언니, 여기 몇 남았어? 근 네, 190m 남았어요. 그러면 딱 가. 그러면서요. 그러면 어... 어... 유틸리티? 그래요. 그럼 유틸리티를 딱 이제 갖다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그... 골퍼의 수준이 읽히는 그러니까 진짜 이 숙련된 숙, 정말 그 하이 레벨의 캐디분들은 아예 이 우두까지 다 뽑아 갖고 와요. 그래요. 근데 어 유틸리티 하면서 딱 유틸리티 하나만 또 받아 또 이게 다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캐디분 클럽을 줬으니까 가요. 저쪽에 다른 분들 도와드려야 되니까 갑니다. 하는데 딱 아니 이거 190에 지금 이거 잡을 정도면 그린 근처는 가겠어요. 그리고 나무 맞고 나왔는데 그 너에 있는 라이가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 서 이러고 있는다 그러면 페어웨이가 이렇게 넓은데 카트는 저기가 있는데 나는 지금 이미 클럽 좋으니까 카트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잠깐 잠깐 잠깐 우드죠 우드 우드 러프에 있는데 우드친인데와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여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캐디의 도움을 받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서 저기에 있는데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각 클럽 갖다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캐디분은 왔다가 저기에 가서 다시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는데 우리 방버방을 사랑하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또 우리 멤버 여러분들은 최소한 미니멈 반 이상은 걸어갑시다. 우리 반 이상은. 반 이상은 걸어가자고요. 좀 뛰어서라도 가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캐디분을 배려하고 또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플레이 좀 해요. 제발 좀딱 본인이 잘 치긴 했습니다. 말도 안하겠어 이거 왼쪽에 가갖고, 아니면 오른쪽 가갖고, 계속 서있는, 저기 끝에서 와야 돼. 와, 저는, 어, 사실 그런 분들하고 라운드를 한번 하잖아요. 진심.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반, 우리 시간 관계,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반 정도는 가셔서 받아오시자면한 90% 이상은 전부 다제 말을 따라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 절대로 라운드 같이 안 합니다. 저는 되게 a 형이라서 그런 걸 기억에 꽉 담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막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깽값 스윙 갱깝스윙 있잖아요. 깽값 스윙 하는 분들도 저는 가급적이면 라운드를 같이 하면 그런 거 보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리고 캐디분이 왜 본인 언니예요? 아 아저씨가 왜 언니라고 부르냐고? 왜 언니예요? 그리고 또 캐디분한테 삼촌이래. 아니 조보에뭔 삼촌이야? 삼촌은 그렇죠? 캐디 캐디님. 뭐 너무 연로하신 분들 아이고 우리 캐디 군 아이고 캐디 양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매너 있습니까 그런데 뭐 언니 그럼 왜이모나네 삼촌이면 이모지 고모는 왜안해안 안 그래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들이 전 대한민국 캐디 분들은 전 세계 최고로 아니 어떻게 한 분이 네 명의 골퍼를 차차차차차 다 하고 그린에 올라갔는데 또 제가 그린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리고 퍼터도 안 받아 퍼터도 안 받고 있다 나중에 퍼터 받고 가만히 있어 캐디분이 그거 공 들어가지고 닦고 놓고 또 저쪽 가서 아왜 골프 쳐 그렇게 할것 같으면 뭐하러 골프 쳐왜 나가 내가 공도 안 놓고 칠것 같으면 아 갑자기 흥분되네 <웃음>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 아, 요 다음 레슨인데 우리 좀좀 아, 좀 멋지게 치자고요 골프를 어 그리고 호칭도 이모 삼촌 우리 괜히 그 족보 시스템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그분들의 우리뭐 대표님 하잖아요 이사님 하잖아요 또 부장님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직책을 그분들의 역할을 불러서 우리가 서로가 배려하는 그런 식으로의 라운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을 버는 방법 그래서 좀 클럽을 받을 땐반 이상은 가자 더 내가 달리기가 빠르다면 좀더 가자 아 그럼 많이 걸을 수 있잖아요 그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아셨죠 꼭 하는 겁니다. 방버방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 공도 못 치면 가가지고. 차라리 잘 치면 걸기라. 저도 안 돼요. 저도 못 치면 창피해서 막 뛰어가요. 저도 뛰어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방버방이었습니다.